<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420 미스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420입니다. 오늘 좋아좋아 사장님이 장소 협찬해 주셨습니다. 시죠 랩으로 네, 가시죠, 랩? 랩 이거는 탕수육 소스 만들 때쓸 거예요 간단하게 좀짧 얇게 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자, 얇게 비주얼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냥 제가 볼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 이 고기가 더 좋네 후추하고 이제 이거를 조금 재워둬야 돼요 재워둬야 돼 소스!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람솥? 찍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우 w ờ b ụ a y t y b h ư a Ладно, не пробуем. 지시한 시간으로 모자르네요 사장님 응? 한 시간으로 모자라 아니 으로자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이간으로 가지고 으로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당연히 맛있지. 보는 사저왜 비싱은 안되네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달라집니다. 차게 해야 되구나. 차게 바아 많이 해야 되구나. 떡볶이. 떡볶이는 레시피를 생략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던져.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맛있겠지 않습먹 <웃음> <웃음> 음. 치즈 반가 치즈 떡볶이 <웃음> 다 커마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어디 보자. 어이, 아, 선생님 오, 한번 마치. 확인 좀해 주세요. 음, 제가. 열어 볼게요. 네.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아. 모이 모이 ơi, 모이 모이 ơi. mà c 이 i n 이네 đây là cái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lắm. 응. 맛있지. 뭐 만들자. 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습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다니 아니, 다 말고 니본어해니일본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일본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Mm. Oh, wow. BCS, 네. 네,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마칠게요. 바이바이. 아, 바이이야라바다 여. Tôi là Mr. Sài Gòn. Khám phá Việt Nam đến khi dạy vỡ. Đây thú vị. Còn nếu thấy clip n à i sao k l e c tôi e a h nhớ đ ă n o